저거, 어, 저거 꾸준히 왜안안 안 온나 했다. 이제는 저런 미션 이제 레이저쇼 안 나오면은 극단연설 음. 올것 같아. You, <웃음> 조교 당해 버렸다. 음, 음. 아, 뭐안 떴어? 일주년이 아니야? 아니요? 이십 일이지 않나? 토요일이구나. 그럼 또 뭐냐? 제발. 어 아마 제가 라단부터 갈것 같아요 회차를안 돌았기 때문에 자유투기장 있죠 그거 이후로 제가 따로 안 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유투기장 이후에 따로 건들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라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드릭을 만나잖아요 학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30분 자체를 날로 먹는 기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라단을 갈 거예요 오늘이요? 학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 돌아가는 거예요 라단 먼저 잡으려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막 마법 학원부터 시작을 하면은 라단을 간다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약간 고드릭 대신이지? 페나트마음에 들었냐고요? 고맙게 받긴 했는데 왜 하필이면은 왜왜 TSE 리카르도 아 그거요? 네 그것도 쓰죠. 원래는 리카드로를 안 쓰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쓰는 걸 자제해달라고 해, 이제 해가지고 안 쓰려고 노력은 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뒤돌기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제가 심한 건안 보여드리죠. 그거 춤추는 짤이 더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편집 편집하는 것 중에서 단면만 보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거를 싹다 올리면은 아마 유튜브 정지 먹을 거야 <웃음> 그 정도라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 저보다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지켜드리고 싶사 아 이쪽길 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내가토불만 찍고 바로 라당 갈 겁니다 토불아 응? 그냥 제가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이십쇼 너의 실수다 <웃음>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했어 꼬이 그립냐고요? 그것만 토불의 전 유물은 아니죠 당신 수상해 난3 생각했는데 만렙은 됐냐고요? 아니요? 아마 200회차쯤 됐을 때 만렙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만렙을 목표로 하진 않으니까 근데 소식 발언 해도 됩니까? 사실 1주년 때 DLC가 발표는 안할것 같고 분명히 저번 유출 자료 중에서 3분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모르지? 고드프리가 왔었던 땅으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 백관 같은 보스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대관. 임팩트는 진짜 좋았어요. 아무리 골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배광 나왔을 때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어림도 없지 내가 두번 당해줄 것같더냐 미션 저거 음 어, 저거 꾸준히 왜안안온나 했다 이제는 저런 미션 네, 레이저쇼 안 나오면은 과대 연설올것 같아 <웃음> 조교 당해버렸다 아토이 같아요 아 그거 러시아풍 바이오쇼크 라고 하던데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당신이 원하는 바이오쇼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봤던데 그냥 폴아웃 76이라고요 좀럼안 했는데 음... 그 그런 마음가 아니야 아까 승강기 써, 써가지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버릇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토룡에다가 지금 사인 긋지 않았어요? 토룡에다가 다들 사인 그은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있나 그냥 가야지 뭐. 전맵에 있는 노잼보스 가고일 개집 전부 잡기? 아... 가고일 <웃음> 전부? 잠깐만 일단은 일단 받긴 받겠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 가고일... 잠시만요 나 지도 좀 보자 내가 아는 가고일이 일단 피아 쪽그안이 그쪽에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흑검의 건속이요? 네 걔도 가고일이죠 부서진 가고일이 가끔 있는데 걔는 아닐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가 되면은 일단 더러운 거는 다 잡아야 된단 거예요 그 부서진 거는 잡기 쉽거든요 야래 야래 야, 야, 야 어째 가면 갈수록 미션이 진짜 좀 신박해지네 하도 내가 웬만한 것 같아 다 잡긴 잡는데 이제 더러운 거 위주로 가겠다는 거지 나랑 어떻게든 해보, 해보겠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 튕겼다고요? 아... 근데 이제 와서 미불 쓴 사람한테 탓할 수가 없는 게 프롬서포트가 기술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 물론 어느 정도 책임은 있죠 그 그러니까 미불 쓴 사람한테 감내하시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사실 여기는 무업지대라서무업지의틀 안에 저도 포함된 거라서 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버그가 터지든 말든 그건 저도 저도 포함된 문제라서 제가 이거를 왈까 불까 뭐라고 할순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남으십쇼 암령형한테 <웃음> 죽으셨다고요? 그럼 당신이 약한 겁니다 <웃음> 약한 망전 필요 없다 혹시 던전 안에 가고일이 있던가요? 없죠? 어... 곧 나올 가고일 얘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가고일이라는 애들이 다 더럽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쓰레기게 <웃음> 다 더러운 놈들이라서 나도 솔직히 얘 잡는 게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오! 오. 오. 나 이거 장만해야되나? 어 잠깐만 이거 장점이 있네 청자들한테는 좋네 이거 용트리까지 만장에 살아남을 수 있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네요 아 근데 말타고 싶어 백령들 버리고 말타면 안돼요 좋아. 토렌트를 세명에선 탈순 없잖아 안돼? 아 안되는구나 이렇게 달리니까 그러게요 원래는 여기 구간 토렌트 타고 갔는데 가고위를 잡다보니까 어쩌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진짜 아스텔은 아주 밥값을 하는구만 이거지 <웃음> 뭐야 <웃음> 아좀 무서운데? 괜찮은거야? <웃음> <웃음> 왜이래? 왜 계속 막고 있는거야? 아 보스판정이라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0 0차 넘어서 처음 알았어 선 안하니까 침입하는 거 보소 항상 내 방은 이러긴 하지만 뭐야? <웃음> <웃음> 숨이 멎을 때까지 싸울 것이요 우와 저 걸어오는 것봐 맞으면서 걸어와 저게 진짜 공포 아니에요? 말레니아나 이제 그런 특출난 보스한테 가려진 것 뿐이지 얘도 진짜 억가보스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진짜 아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그 흑검 같은 경우는 멀리서 하지 말고 근접한 정도 있으니까 근접해서 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 맞는 거 맞아요? 아 그때 생긴 건가 그러면 은 이거 패치 했을 때 흑검의 장점이 사라지? 아 그것도 맞긴 맞아요 무엇보다 간지가 나야 되잖아 멀리서 써야 뭔가 좀 있지 그런 게 흑검을 좋아한 이유가 성능 좋고 간지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둘다 챙길 수 있으니까 원본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찾아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찾으실 때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컴퓨터 같이 쓰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에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보면요. 유튜브가 알고리즘 때문에 그게 계속 뜬단 말이야. <웃음> 관련된 영상으로 뜬단 말이야 근데.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다른 계정으로 파시길 바랍니다 밈 같은 거 넣긴 넣는데 아 물론 이거 원작 아는 사람은 웃기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조심스럽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가정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간혹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좀 심한데 하면은 수위를 좀 낮추죠 그때.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덜한 걸 보는데 저는 편집하다 보니까 못볼 꼴을 다못 보... 단 말이에요. <웃음> 그런거예요 안돼. 아쉬워하면 안돼. 그럼 유튜브가 아쉬워합니다. 아 욕같은거 안해서? 만약에 제가 불가피하게 욕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스콜라를 했을 때? 물론 그땐 제가 묵음 처리 하는데 유튜브 영상으로는 <웃음> 그렇게 제가 심한 게막 안하지. 아 영어? 아 그렇긴 하죠.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그거는 트롤 관련해서 쓰는거죠. 애들 보는 것들 보면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랑 다르게? 뭐 그만큼 기술력도 좋아졌으니까 근데 망자들은 왜 한결같이 똑같을까? 늘 부끄러운 우리 망자들 이거 어디다가 방생도 할수 없고 내다버릴 수도 없고 이쯤되면 당신도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조용히 그냥 회차 도는 방송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 얘야 yeah. 와, 뒤 진짜 안 바뀐다. 음. 오, 호 아니, 여기 완전 꿀 장소였잖아. 오, 잠깐만. 아니, 이럴 때 무슨 단가 아니야? 야, 잠깐만. 벙거리 만세라미고.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비겁하다고 하진 않겠지. 과오일이여. 아, <웃음> 여러분, 저는 교훈을 하나 넣었어요. 함부로 제가 위에 섰다고 도발하면 안 된다는 거. 손이 덜덜덜 떨리네. 아, 그래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죠. 이제 그만 돌아가. 시원. 이제 제일 맛있는 걸 먹었으니 제일 맛없는 걸 먹으러 갈차이고아 <웃음> 싫다 진짜 그 어디였지? 쌍과고 만나려면은 화신의 물방울 가야되나? 아 그쪽 가야돼요? 어? 생아 났다 내가 여기 온 이유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아 이러니까 따라한다고? 아아 아, 그러네 여러번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영웅의 음, 뭐지 아까? 아씨 머리가 띵하네 진짜 쌍거고 이름. 피가 조금 남았을 때 그걸 어떻게? 어. 발애랑 <목소리> 셀버스 중에 누가 제일 싫어하냐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발가 양반이지. 발레는 양반이지 그래도. 지금 셀버스 옹호한 사람들, 지금 셀버스 인형이 내가 뭐, 내가 봤어. 저한테 명쾌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둘다 죽이면 돼. 거의 확실해. 음, 좋았어. 그냥 둘다 죽이면 됩니다. <목소리> 로마토! 어떻게 좀 때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대 칠 뻔했다고? 내가 그래서 숙인 거 아닙니까? 꽃다발 버리면 안 되냐고요? 안돼 버리면 또 저거 충당하려고 미친듯이 또 가져옵니다 그때마다 바해가 저를 본다고요 저것은 상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딱히 받고 싶지는 않은데?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이런 사랑은? 이게 도대체 뭔가요?